저희아이 알고 있 명사절은 뭐야. 주어로도 쓰이고, 목적으로도 쓰이고, 보어로도 쓰인단 말이야. 근데목적어로는 간접 목적어도 있고, 직접 목적어도 있고, 1 2 오형식의 목적어도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파동사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경우다.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게뭐 있어요?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게요? 바말에 대절이 있고요. 대절 올수 있잖아. 입구나 외더절도 올수 있죠. 됐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뭐 있어? 어쩔도 있지. 관계대명사 어쩔도 있지만 또 뭐야? 와이나 뭐 이런 것처럼 와이나 외어나 아니면 휘치나 이런 것처럼 의문사절도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복합관계대명사절이 있는데 일단은 살짝 뺐다. 복합관계대명사절 후에버, 원 e 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쉽게 그냥 복합관계대명사절. 어? 복관절 이상하다 말이야. 복관절까지 있다. 자, 그러면 이두 문장에서 이제 뭘볼 거냐면 우선은 우선은 너희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 이거는 일단 묶이잖아요. 조사죠, 서베이, 뭐 설문조사 같은 거 조사해서 이건 다 PP로 가야 돼. PP니까 자 출판된 조사에서 뭐 일찍이 자 올해 올해 올해 일찍이 출판된 조사에서 끊어지면 되잖아. 읽고 버리면 되고 자 봐봐. 열명의 부모들 중에서 몇 명이? 7명이. 이게 주어져. 음. 이렇게 말했다, 세드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대시요 음. 자, 이 중에서, 이 중에서 관계대응사 아닌 이 대절은, 요거는 생략 가능하단 말이야. 유일하게. 생략 스킬에서도 배우겠지만, 목적절이 끊접수대스 생략 가능하다. 알겠지? 아. 그래서 생략됐다라는 거. 생략책까지 동시에. 아됐죠이 생략됐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묶어주면 되잖아. 이게. 이만큼을 게이 묶어주면 되잖아. 자, 그들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아이들이. 자 목적보로 와나갔어요 플레이 노는 거야. 뭘 가지고 장난감 총을 가지고 노는 거을 허락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했다. 시 j 1치 CJ1치. 여기가 쇠이었다면 쇠이었다면 위이 나왔겠죠. 그래서 과거에서 본 미래, 과거에서 본 미래 모두 뭐 시제지 주절과 종속적절의 시제는 일치하는 게 원칙이다. 좀 알고해 알고 모르 고 알고. 그냥 붙턱대고단어의 뜬만 해하려 가지고 조합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 우리가 이제 사분구조가 굉장히 체계화되어야 된다. 또 하나 여기 지금 두 번째 문장 봐봐요. 너의 에티튜드는 에 u 태도는. 알겠어? 에 u 태도. 너의 태도는 결정해. 뭘 결정해? 웨더절 그러면, 봐봐. 아까 내가 밝혀준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잘 봐. 언더가 나오면 무조건 웨더나이트라고 그랬었고, 에스크 같은 게 나오면, 또는 신기한 넘노 같은 거 나오면, 이거 무지죠? 무지. 아, 몰라. 이거는 뭐야? 묻는 거잖아. 이건 궁금하다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다 그랬어? 의심하다. 아웃 같은 거 있었죠. 어? 어? 의심하다. 의심하다. 어, 요런 것도. 무조건 웨더나 이런 나온다는데 하나 더 한다면 이런 거 이질투슈얼 sure? 이런 거 어, 불확실, 불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근데 이런 거 다음에는 웨더나 이런 거 나온다는데 아니잖아.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나오는 이유는 뒤에서 찾는 거야 이번엔 뭐가 있어? 요 그렇지. A. 오와. B. 이게 나와도 웨더죠, 절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 요것만의 단서가 아니라, 이 프라웨더들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앞에, 동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어떤 경우에요 자, 여기 첫 번째에요. 가장 많이 쓰이는. 또두 번째 근거들 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가 나온다는 거? 요거 뒤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A, 와 B가 나오거나 아니면 A, 와 아예 다시 나온다든가. 요게 두 번째 근거야. 마지막 근거는 뭐니? 세 번째 근거는? 그렇지. 세 번째 근거는? 주어로, 세 번째 공부는 바로 주어로 어떤 게 나온다? 그렇지. 퀘스천 같은 단어가 나오거나, 그죠? 의문, 어? 어, 인퀴리뭐 이런 거.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게 근거야. 알겠지? 왜냐면 하 이게 불확실하잖아. 이 자체가. 주어 자체가. 그래서 보통 이제 웨더절이 저렇게 주어가 퀘스천이 나왔을 때는 이지음에보어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외더절을 쓴단 말이야. 대절이 아니라. 됐죠? 완전 정보. 뭐. 자, 이제 읽으면 돼요. 서 아, 그래. 너의 태도가 결정해. 뭐뭘 결정하냐면 네가 삶을 살아가는지 혹은 너의 삶이 너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주체가 되느냐. 그치? 아니면 너의 삶이 주체가 되느냐. 알겠지? 어, 완전히 가는거죠. 수동적인거야 거잖아. 이끌려가는거잖아. 그죠내 삶이 내 삶이 아닌거지. 삶이 나를 이끌어가는거야. 됐나?